자, 오늘은 금붕어 얘기입니다. <웃음> 다른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아, 요 위에, 작은 거 있죠. 색깔이, 어, 요 움직이는 거. 걸 보시면, 뒤에 지느러미, 어, 뒷지름이하등지름이 이쪽이, 어, 많이, 그 떨어져 나갔습니다. 요게, 어, 요게 지금 두 마리 했었고, 요게 지금 제일 큰 놈. <웃음> 이놈, 이놈이 그단 1년 한반 정도 키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게, 작은 것들, 작은 요런 것들을 데려다가 키운 것이, 요런 거를 키운 것이 저만큼 큰 것입니다. 저렇게. 한 1년 반 키우니까 이 정도로 컸어요. 이게 요만한 게한 3마리가 있었는데, 아이 천일이, 아 여기에 이 수족관에다가 어 냇가에서 잡은 다설기를 잡아놓다 보니까, 그 세균이 번식을 해가지고, 어, 두 마리가 죽고, 요한 마리만 남았는데, 이게 너무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족관, 물론 세균 같은 거다 잡고, 이 작은 것들을, 열 마리를 갖다가 입식을 했습니다. 열 마리를. 열 마리를 입식했는데, 지금 세 마리가 죽고, 그, 일곱 마리가, 현재 남았습니다. 일곱 마리가 일곱 마리가 현재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요거 요큰 것이 요 작은 것들으니까 제대로 놀고잘 지냈었는데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왕성이 제 먹이 활동도 하고 활동적으로 살았는데 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요거 지느러미가 떨어져 나간 저놈만큼은 여기 인공수초 여기 숨어가지고 먹이활동을 안하더라는 겁니다 내내 숨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요거 요거 요거 흰놈 요 놈이 제일, 짜, 제일 작은 놈이었습니다 제일 작은 놈 지금 얘네들이 지금 온 지가 열흘 정확하게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제가 갔다가 입시간 지가 나머지 것들은 먹이 활동을 왕성히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큰 놈, 요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제대로 피해만 다니고, 숨기기 바빴습니다. 매 숨어가지고, 요 뒤, 돌 뒤쪽이나, 이 수초소에 사이 숨어가지고, 거의 뭐, 피해 당기고, 쫓겨 당기고, 이러기를 바빴었죠. 그렇지만, 그 차차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먹이를 주고 그러면, 그 먹이를 열심히 먹고, 응? 피해다기면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 요 놈, 바로 요 놈. 요 제일 작은 놈. 요 놈이, 요 놈이 거기 흰 놈. 흰 놈이 하나가 딱걸 들어왔는데, 이, 이, 얘네들 일행 중에. 제일 작은 먹이를 주더라도, 그, 열대야, 아니, 열대어들이 먹는 작은 것 말고는 소화를 못 하는 그런 적이라, 일일이 망치로 이게 그, 금붕어 밥을 깨서, 어깨가지고, 그래서 던져줬습니다. 오히려 저는 요 작은, 제 작은 요 놈이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말해서 먹이를 못 먹고, 이 여놈들 큰놈들 등살에 여기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랬는데 정작정작죽어난 거는 요와 얘놈과 같은 종류 색깔 이놈 한 마리랑 여기 기존에 이런 붉은 요붕어한 마리 두 마리네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서 도합 세 마리가 현재 죽었습니다. 세 마리가 그리고 한열 지금 열을 버팅기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내내 숨어 가지고 먹이 활동도 안하고 늘저돌 사이나 이런데 숨어 가지고 그렇게 있기 길 있길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저 저 지느러미가 상하고 어? 뜯겨 나가고 먹는거 더 먹이, 먹이를 몇번 주더라도 먹는 그. 그 떨어져서 가라앉는 것도 먹을 생각 안 하고 바, 아 바닥에 가라앉는 것도 안 먹을 생각 안 하고 떠 있는 것도 안 먹고 대나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요놈이. 이게 지금 요놈이 지금 물 위로 지금 수면 위로 거의 올라왔는데 이 보하니까 이제 얼마서 에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진이 떨어져 나온 상태로 한 지금 3일 정도가 했는데. 저 아침마다 이 놈이 죽었나 하고 쓰다보는게 일인데 이제 금일 아침도 지금 눈을 뜨자마자 쓰다봤더니 아직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런데 얘는 분명히 얼마 안했으면 죽습니다. 여기 지금 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게 먹이를 먹으러 올라오는게 아니라 아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놈이. 이걸 제가 이그 금붕어를 어항 속에 나는 금붕어를 관찰을 하면서 느낀게 뭐냐 면 적극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고 이큰 놈과 부딪혀 가면서 먹이 하나를 먹고 숨돌라도 열심히 그렇게 돌아다니고 살은 이 붕어 얘네들은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겁니다. 날색에 돌아댕기면서 하지만, 계속, 그, 사회에 적응되는, 다시 말해,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사회에 적응, 이거를 두려워하거나, 참고 숙, 이, 자기 안으로 숨기만 하고, 응?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적응을 못 알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이 금붕어 얘네들이 식성이 참 좋습니다. 다른 물고기들도 아마 그렇겠지만 뭐 심지어는 아마 자기 동료가 먹을게 없으면은 아마 자기 동료를 해야 하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약자 약자인 어, 약자인 붕어를 해야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얘가 그래서 떼내그 아래 여기 수초 여기나 여기 주변에 숨어있다가 숨어있고 꼼짝도 안하고 이러고 살았던 것이 지금 제가 물 위로 떠올라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 이제 얼마 안 남은 그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저는 이금붕애들을 관찰하면서 느꼈던 게아 인간 세상이나 이금붕어나 똑같구나 하는 물고기 세상이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느러미가 많이 상인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상태 이네들 상태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뭐든지 이렇게 숨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도달하거나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내그그 네, 그, 그 상황이 힘들고 두렵긴 기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거를 피, 마냥 피하고 혼덕이 가지고 일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정작 제, 저, 제일 작은 저 흰색 저기 지금 봐서는 한 3cm 꼬리 지느러미까지 해가지고 한 3cm나 될까요 어디 네, 3, 1cm 2cm 3cm 한 3cm 조금 더큰 3.5는 4cm 꼬리 맨 끝까지 계산할 때는 4cm 크게 잡아도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얘는 저게 죽을 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죽을 줄 알았는데 저게 저거는 그래도 악착같이 먹이활동을 해서 건강하게 지금 살도 좀찐 상태입니다 한열을 먹이 잘 먹더니 조금 이제 그 물고기 구실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정작 얘는 안 그렇죠. 얘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들 이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숨어만 있어가지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음, 먹이활동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옳게 사는 방법입니다. 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 때로는 뭐 숨고 싶은 때도 있고 그러겠지만 늘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끝에는 똑같다는 거죠. 끝에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서로 어울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작은 것들도 처음에는 큰 놈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니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먹이도 뺏어 먹고 거의 이제 그지 거기까지 갔습니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누구든 이 세상이나 이 사회가 쉽고 아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근무얘 요 예, 예, 예, 예를 보면서 느꼈던게 아 은둔형 외투리 내지는 자신감 상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 이게 애들이나 우리 인간들 똑같다는 거 응? 여기 지금 움직, 움직임이 좀 둔해지고 응? 거의 뭐, 지는 놈이면 말, 말, 뭐, 움직이는 게 더, 더습니다 이게. 안되지안되지 안 뭐, 어떻겠습니까? 뭐, 아직 태어나면 한번 죽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살다 가느냐, 뭐, 그런 게또 뭐, 이쁘죠, 이 얘기인데. 여하튼, 예, 이 어항 속에, 건붕어들을, 아, 이 천일이, 아, 보고 듣긴 점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자, 이제 저 놈은 이제, 저요 수초사 사이, 인공수초 사이에 숨을 힘도 없는 겁니다. 못 들어가죠. 저 안에 들어가서 지하이가 물속에 잠수를 해서 여기 주변 여주변에 머물렀는데 그럴 힘도 없는 겁니다. 이제 계속 떠있죠. 그럴 게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왕성하게 자신 있게 막 먹여 먹고. 닦았다 하는, 얘네들은 보호하니까 이게 잘클것 같습니다. 이큰 놈, 이, 이 놈만큼 이렇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어, 여러분들한테 각자 주어진 자기 인생, 자기 세상, 이것들은 잘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렇게 피하고 숨거나, 음, 그래서 전혀 답이 없다는 거. 음? 이렇게 부딪히면서 같이 호흡하고, 음? 같이 열심히 살아, 사는 거.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막차까지 싸우라는 게 아니고, 저렇게 숨어서 음? 살아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금일 얘기는 이 금붕어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날 보내시기를.